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하면 사이버 분야의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토 하나 빼놓지 않고 졸졸 따라 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추태를 보니 미국의 충견이고 절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맹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졸개들이 노는 짓을 볼 때마다 매번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며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이나갈가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보다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부가 아직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컷 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부장은 부 우리 정부를 향해 제재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며 안전하고 편하게 살줄 모르는 멍통구리라고 비아냉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막말 비난까지 했는데요. 국민들은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내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8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막말 비난을 했습니다. 김부장은 담화에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들로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진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한미 당국이 대북 제재 압박에 매달릴수록 자신들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것은 그대로 한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부장은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연한 보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동맹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아,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갔겠구나. 어?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연방, 남부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커스는요. 미국에서 이미 폐쇄가 결정된 곳입니다. 라이커이가 말하는 게아니고이크리피스만 답변해 주세요. 이크리피스 가서 위원님 에... 그리고 어보셨습니까 그리피스,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 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왜 공개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정보단계 의 내용을 그렇게 다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공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남부검찰청은요 미국 전체의 50, 뭐 연방검찰청 100개 중에 그냥 원오브덤이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거의 전체를 대표할 네, 만한 규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아, 이 가상화폐 특히 이크리피스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에, 그런데 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이요? 네. 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듣 이름입니까 이 사람이 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 이 그리피스와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한게 아니요. 아니죠. 이메일을 많이 주고 받고 교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 봤습니다. 아,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한 5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번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해, 추진했으나 지금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어, 뉴욕연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면 서울시가 블록체인 사의를 통해 내려요 있고 자동수 시장이 북한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트 센터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선동원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담겼겠다. 우리가 다시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반도의 신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걸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개승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 의료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건설용 자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능한 외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와 한 대북 단체가 공동 주최한 북한과의 교류 행사 남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상생하는 북측 인사로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섯 명이 방람했습니다 공동주최 측인 대북교류단체는 이 행사에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2억 원은 쌍방울그룹의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와 이 단체는 이듬해에도 필리핀에서 이종혁 등 북한 인사를 초청해 2차 대회를 열었는데 이 행사 역시 쌍방울이 후원했다고 대북단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목소리> 쌍방울이 대북단체를 통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대북단체에 기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교류단체에 수억 원을 기부한 구체적인 경위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전현직 회장이 귀국해서 진술해야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두발을 발사한 지 5일 만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